CDPR의 사이버펑크 2077의 오랫동안 기다렸던 1.2 패치가 PC, 콘솔 및 스테디아에 곧 출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발표에는 AMD 그래픽 카드에서 레이 트레이싱을 활성화하는 것을 포함해 500가지가 넘는 변경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게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치크치크치크기입니다. 이번 달 초에 플레이어의 바로 뒤에서 스폰되는 경찰의 대응 시간 문제 및탈 것들의 운전 안정화 문제를 고치겠다고 발표한 후 공개되는 패치 리스트입니다. 이 리스트에는 방금 말했던 경찰 문제와 운전을 포함한 게임 플레이 수정과 퀘스트의 수정, 오픈월드 수정, 시네마틱 디자인 수정, 환경 및 레벨 수정, 그래픽 오디오, 애니메이션 수정, UI 수정, 안정성과 성능 수정, PC와 콘솔 부분의 수정을 포함해서 500가지가 넘게 수정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눈에 들어오는 것은 AMD 그래픽카드에서 레이트레이싱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패치 리스트는 and many more 라고 끝이 나는 것을 보아이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혹은 앞으로 더 수정될 것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패치에는 소니로 인해 판매가 중단된 플레이스테이션 4 버전의 수정 부분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이버펑크가 출시된 후 많은 문제로 인해 판매가 중지된 지 벌써 100일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CDPR과 소니는 플레이스테이션 플랫폼에서 게임이 언제 다시 판매를 시작할지 아직까지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사이버펑크에서 공개적으로 예고했던 두 개의 패치 중두 번째 패치가 곧 출시 예정입니다. 아직 확실한 날짜는 발표 없이 패치 리스트만 공개되었으나 정말 곧 출시가 될것 같습니다. 이 패치는 최근에 있었던 CDPR의 해킹 사건으로 인해 연기되었다가 오늘 출시를 알렸습니다. 500가지 이상의 수정이 포함되어 있고 이로 인해 사이버펑크가 얼마나 부족한 상태로 출시가 되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많은 부분이 수정되고 있다는 것을 통해 게임이 정상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 또한 알수 있습니다. 사이버펑크 2077의 올해 계획은 이제 무료 추가 dlc와 연말 이전에 무료 차세대 콘솔 업데이트를 남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플레이스테이션에서 판매가 다시 시작될 것이라는 이야기는 들리고 있지 않습니다 마무리하면 패치 1.2가 출시되면 사펑 2077 다시 한번 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다시 한번 고